왼손잡이는 거, 왼손으로 하겠습니다, 저는. <웃음> 텔레포트 이동은 움직이는 게 뜨뜨 끊기고, 자유 이동은 움직이는 게 부드럽고, 회전만 끊겨요. 45도씩 회전해. 어려움은 자유 이동이고, 회전도 부드럽게 되고, 편이 기능까지. 보통으로 할게요. 솔직히 이동은 상관없는데, 회전 같은 경우는 스냅 회전이 아니라 부드러운 회전을 하면 진짜 어지러워요. 여기 지금 눈 감는 게 보이지?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정도거든. 내가 VR 적응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보통을 하기를 권장한다. 이렇게 계속. 내가 뭐 얼마나 잘하려고 맞지? 고난이도를 하겠네. 그냥 스토리 위주로 아니, 뭐야? 집? 전사스에이 it is easy to lose sight of what we are... 예, 아 I took a few moments to test the weapon and my aim. 아 진짜 이거 한쪽 눈에만 보이네 얘가. 반대쪽 눈에는 안 보이네. 같 r u s 어 e d to e c h a m b e r the rifle. 이게 <웃음> 없어지네. 별 별이 아별 별이네 별 따라가야 되네. 안장하세요카 아, 저장별 저장. 보여. 어 음. 아, 피버튼이 안는 거네. i would mourn later <laughs> <Ugh>. <laughs> My friend had given his life I'm uh s -huh.